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슈빌리지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사이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입구 쪽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은 저쪽에 슈 리조트라고 써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관리사무실이구요 그쪽에 가서 체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엄청나게 크고요 파쇄석하고 데크 사이트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쇄석 A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체크인을 하시고 다시 뒤로 돌아서 입구 쪽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바로 첫 번째가 파쇄석 A존입니다. 이쪽으로 좌측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은 파쇄석 A존 1번부터 9번 사이트들이 있는데 사이트 크기는 어, 터널형 텐트 하나 들어갈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사이트 위에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어요 각 사이트마다 그리고 7번, 8번, 9번 사이트는 천막이 없네요 옆 사이트와 간섭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냥 A 사이트에 있는 편의시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사이트에 있는 개수대고요. 어, 한 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이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은 샤워기 3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다음 A 사이트의 화장실입니다. 자병기 두개, 소변기 두개로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고요 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봤는데 이게 A사이트 뒤쪽으로 야외 개수대가 있네요 어,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할 것 같고 그 위쪽으로 데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 1번쪽부터 둘러보도록 할게요 데크 사이트는 총 5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파세석 A 사이트를 지나서 좀만 올라오시게 되면 은 이런 데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데크 1번 사이트고요 사이트 굉장히 큽니다 대신에 1번 사이트 쪽은 맨 밑에 쪽에 있어 가지고 경관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음 그 옆에 2번 데크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3번 데크가 붙어있습니다. 그렇게 난간 하나를 두고 붙어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는 불가능하고요. 한 20보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 가능합니다. 다음 그또 옆쪽으로 4번 데크가 있고 안쪽으로 5번, 6번, 7번 데크가 있습니다. 4번 데크는 데크 앞에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5번, 6번, 7번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바깥쪽에 차를 세워놓고 안쪽으로 짐을 이동하셔야 되는데 거리는 6번 데크가 가장 멉니다. 5번과 7번 사이로 골목을 지나가야 6번 데크가 나옵니다. 제가 6번 데크 가볼게요. 이곳이 6번 데크고요. 경치는 앞에 파쇄석 사이트가 보입니다. 7번 데크 위쪽으로 8번 데크가 있고요. 8번 데크도 4번 데크 앞에 차를 세우고 짐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9번 데크, 10번 데크가 있는데 여기는 차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10번. 데크 사이즈는 모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11번 데크 저 안쪽으로 12번 데크하고 13번 데크가 있습니다. 12번 데크는 13번 데크 옆으로 길이 조그맣게 있는데 글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13번 데크는 괜찮네요. 그리고 우측으로 마지막으로 14번 데크가 저쪽에 있습니다. 14번 데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있고요. 어, 저 위쪽으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건 자세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맨 끝에서 올라오면 바로 15번 데크고 그 위쪽으로 16번, 그 위에 17번 데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17번 데크에 올라와 있고요.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7번보다 한단계 더 높은 데가 있네요 글로 한번 가볼게요 17번 데크 올라오는 길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몽길 내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곳이 21번 데크고요 21번 데크가 데크 사이트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게 21번 사이트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근데 이쪽을 둘러보니까 그런데 이쪽을 둘러보니까 어 1번부터 14번 쪽 데크 쪽이 어 그늘이 많이 져있네요. 15번부터 35번 데크 쪽은 햇빛이 좀 들고 있습니다. 꼭대기 쪽으로 화쇄석 빗사이트가 있는데 화쇄석 빗사이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화쇄석 빗사이트고요 화쇄석 빗사이트는 9번부터 12번까지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식으로 1번부터 8번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에서 빗사이트 개수대인데 개수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빗사이트 화장실입니다 소변기 두개 자전기 두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빗사이트 5번 단독지역이고요 그앞으로 빗사이트 6번도 단독지역입니다 그리고 빗사이트 7번, 8번은 두 개의 사이트가 같이 있고요. 빗사이트 위쪽으로는 이렇게 글램핑 동전이 있습니다. 글램핑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데크 사이트 36번부터 40번까지 있는 곳입니다. 36, 37 데크는 이렇게 한 데크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38, 39번 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크 앞에 이렇게 주차 가능하고요. 데크긴 한데 너무 이렇게 좀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측구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요. 이쪽이. 이쪽에서 보는 그 밑에 쪽 데크 사이트 좀 보여드릴게요. 데크 사이트 중간중간에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차는 거기다 세우고 주문 좀 옮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옆 사이트 데크 구성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 36번부터 56번 데크는 바로 자기 앞마당이 아니더라도 계단 하나 내려가면 다 주차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옆에 사이트하고 조금 붙어있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49번 밑으로 이렇게 야외 개수대가 있고요 여기 개수대는 A 사이트 위쪽에 있는 거 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깨끗하죠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화장실에서 보면은 바로 이쪽에 화장실에서 보면은 화장실에서 보면 이곳에 주차를 하고 바로 이쪽에 여기 보이는게 49번 그리고 옆에 50번 51번, 52번 데크가 있어요 이쪽으로 짐을 가지고 좀 나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53번부터 56번 데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53번데크인데 그 밑으로 54번데크가 있습니다. 근데 54번데크는 53번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있네요 아마 한가족이 아니라면 은 여기를 선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55번, 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5번, 56번도 입구가 하나고요 54, 55번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저기 파세석 사이트가 있는데 저기가 A사이트 8번, 9번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관리실입니다. 여기 관리실 옆길 쪽으로 쭉, 쭉 올라가면 은 여기서는 파세석 C사이트가 나옵니다. 입구 쪽에는 방갈로가고 글램핑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글램핑존을 참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시사이트 쪽으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측으로 나오는 곳이 C1번 사이트입니다. 바로 글램핑동 위쪽에 있고요. 앞에다 차를 대고 단독으로 사이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조금 작네요. 1번 위로 C2번하고 C3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요. 이런 식으로 파쇄석 구역입니다. 양쪽 다 앞에 주차는 가능한데 조금 넓게 쓰실 분들은 짐을 내리고 저 맞은편 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쪽에 주차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 C4번하고 C5번 사이트가 있고요. 크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그리고 맞은편에 화장실하고 개수대 건물이 있는데 어, 간이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간이식치고는 깨끗한 편이고 건물식보다는 더러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6번, 7번 그리고 가 8번, 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좌측으로도 사이트가 있고 여기는 29번, 28번 사이트입니다. 화장실 건물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비유는 없어요. 그다음이저기 보이는 곳이 10번, 11번 사이트 그리고 이쪽부터는 25번부터 27번 사이트인데 3개의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12번, 13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22번부터 24번 사이트입니다. 3개 사이트죠. 그리고 우측으로 14번, 15번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16번부터 21번 사이트가 일렬로 쭉 있어요. 여기 보이는 곳이 16번부터 21번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제일 좋네요. 앞에 가려지는 것도 없고 그럼 저는 15번 사이트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규모가 아, 엄청 커서 이거 걸어다녔더니 엄청 힘듭니다. 그러면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쇄석은 A부터 C존까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존이 있는데 우선 데크존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데크 사이트는 상당히 크게 잘만들어졌습니다 대신에 어 뭐랄까 좀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내 집을 다볼수 있는 그런 구조 또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늘은 어 1번부터 14번 사이트존 이쪽 존들만 그늘이 완전히 져있고 나머지는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밖에 그늘이 앉아있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의 사이트가 차를 밑에다 두고 짐을 좀 옮겨야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파쇄석 존 쪽에 사람이 많거든요 댓글 전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파쇄석 A존 같은 경우는 어,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는 위에 타프 형식으로 이렇게 쳐놔 가지고 그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비존, B존. 비존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5번, 6번 쪽이 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고, 어, 7번, 8번은 두 가족이 함께 여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또한 가족이 되시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리고 데크존, A존, B존, 화장실들은, 화장실, 개수대 이런 것들은 어, 좀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럼 제가 있는 C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단독 사이트는 1번 하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길 따라 올라오시다 보면, 우측으로부터 1번을 제외하고 쭉두개 사이트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화장실 건물 위로 두개 사이트가 있고 그 위로 세개 사이트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쪽에 자리를 잡으실 때는 다음날 일찍 나가실 분이 좀 바깥으로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입구 쪽에 있는 분들이 뭐 텐트나 타프 이런 거 길게 치면은 차가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실 분들은 최대한 길쪽에 예약을 하시고, 좀 늦게 가실 분들이 안쪽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21번 맨 위에 사이트들은 뭐 그늘이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C구역 편의시설도 화장실, 뭐 샤워실, 개수대는 전체 존에 비교를 해보면 제일 안 좋아요. 그래도 C존이 사이트가 다른 데보다는 좋아서 이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뷰도 보면 은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시구역 제일 위쪽이 그러면 은슈 리조트 캠핑장은 우선 사이트만 잘 잡으면 은어 굉장히 좋아요. 우선 수도권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냥 피크닉 형식으로 간단하게 오셔도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캠핑장 사이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